hey 오늘은 여섯째 시카리입니다 한자 여섯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케플라의 오늘만큼은 셋째 강예사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두 번째 유니 팀으로 팬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웃음> 아침 브이앱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래요 맞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저희가 저희의 콘텐츠 진행 전에 팬분들과 소통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음, 슥. 에 다시 들어와 볼까요? <웃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웃음> <웃음> 기다려주십시오. <웃음> <웃음> 이상해요 <웃음>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조금 땡길까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무튼네 오케이 또다 <웃음> 또다 또 유부 카르 사랑해 사랑해 카르 사랑해. 카르, 카르? <웃음> 카르? 몇번 인사하냐고 <웃음> 언니가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아니 유때르노 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된다고 해서 아니 유때르노라고 해보세요 아니 네. 유때르노? 아니 유때르노? 제가 뭐 응? 음? 제가 말하면 다아니 유때르노? 아니 유때르노? 그러니까 저는 어? <웃음> 이것도 몰라요? <웃음> 그냥 <웃음> 쓰고 싶은 거 네, 귀여워 <웃음> 저외전하고 있을까요? 아 <웃음> 자꾸 오류가 나네요 <웃음> 이상해 <웃음> 괜찮아 그만큼 그 <웃음> <말씀은 웃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여, 보고 있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 <웃음> 그렇죠 많이 오류면안다는건오늘만큼은셋챙이에서 <웃음> <어허. 웃음> 추천곡 알려줘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은 항상 밀고 있는 유토피아인 걸로 <웃음> <웃음> 항상 유토피아인 걸로?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많이 들어주세요 <웃음>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웃음> 오. 저요? 저 응. 저는 오늘뭐했늘 뭐했노? 뭐했노? 뭐 오늘은 뭐했은고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요늘 늦잠 잤어요. 했어 오늘은 오늘은 오 아, 은오늘 늦잠 잤어요 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 셔디 언니가 아까 말했었는데, 저도 메이크업 데아 내가 제일 많이 졸았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쭉 언니들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를. 근데 짱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 메이크업을 받는데 왜 거개가 다 같이 헤드젝 인중이었어 이러면 끝났었어요. 옆에 서서 옆에 서서 했는데 아픈 이유가 있었어요. <웃음> 어 우리 왜 이렇게 이게 조금 우린 많나서 공주들 같아. 공주. 건조알아? 메어 메가미. 메가미. 소리 여신 소리 아게기아기공주는 뭐예요? 히에에 맞아. 히메? 음. 히메. 는 젠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젠가, 젠가를 뽑아, 쟁가, 젠가를, 젠가를 뽑아, 젠가를 위해 쌓는 방식은 똑같지만 젠가를 쓰러트릴 경우 앞에 있는 미션지를 뽑아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션 수행을 제일 적게 한 멤버가 우승하며 왜요 왜요 왜? 왜? 왜? 왜요 왜요 왜요 무슨 소아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미션스윙을 제일 적게 한 멤버가 우승하며 우승자에게는 내일 점심 메뉴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해요 와우 점심 그러면 예. 가바이브로순서를정해 <웃음> 아 미안 이거 안해도돼요 뽑아야 돼요? 뽑아 옹주. 하이 킹 감사해요. 하이. 벌써 미스터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점.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해? 올해 와 진짜 눈 그냥 가자 <가봐. 웃음> 7원이로 넘어가 버 예.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자자돈 터치, 이거 흔들면 안돼요4 안2 번. 오. 오 오. 오. 근데 오, 여기가 오. <웃음> 그래도 중학교 오! 때 열심히 쟁가 게임을 했어요 이거 제가 읽은 거 맞죠? 복숭아를 찌르지 마세요 하면서 볼코 오아 다시, 다시 아 이거 용기가 필요하네. 아 이거 용기가 필요하네. 아. Hey! 언니 잘해요 걱정마요 가 맞아. w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to g 구 t 구 g 구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 이 g 안 to go 가 o 바 o 보 o go to go to go t 네 레디 스 o 오오오, 야. 오오오. 오 이거. 이 공격적이다. <웃음> 에이, 이거 빠져있어, 빠져있어. 어, oh. 오케이. <웃음> <Okay. 웃음> <웃음> 오, 빨라요? 나도 빨리 <웃음> 빠를 빠를 빠를 걸? 빠를걸 한번 볼 빨리 걸? <웃음> 왜, 왜 아까는 그 자꾸 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더 한번 더 너무 빨리 가세요 아니 안 봤어 아무도 못 봤어 <웃음> 아무도 못 봤어 <웃음> 아무도 못 봤어요 봤어. <웃음> 아무도 못 봤어요 <웃음> <웃음> 이어서. <웃음>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웃음> 이어서 오단단히꽂혔네 <웃음> <웃음> 오오 오오 속상에서 오, 오. 오. 당신이 나거 어떻게 올리라고?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웃음> 나지 않 네, 어떡하지하겠습니다 <웃음> 오! 이언니들이 정말 리가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사귀어 볼래 어 생각해 <웃음>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소견집 어떻게 <웃음> 좋아요? 응. 그런 겨? 그런 겨? 겨? <웃음> <그럼> 겨? 그런 겨? 그런 겨? 어 맞아, 그런 겨 그런 겨 오늘 찡크게임 너무 재밌고 신났어요 신나요 네, 진짜, 진짜. <웃음> 너무 재밌게 놀아서 <웃음>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아니요, 웃겼어 <웃음> 이거 어떡면은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팬분들도 <웃음> 재밌었겠죠? 재밌게 보셨보셨겠죠 그럼 나가. 제발. <웃음> 일단 그러면은 이게 좋아요. 되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웃음> 저희가 퍼토타임을 가져갈게요. 좋아요. 어제 <웃음> 세개 정도 할게요. 네. 네. 어, 뭐할까요 네. 아 볼곡 볼황하고 그거 저요. 그 이거. 일단 이거 할까요써 오케이. 고피카로 가면 하는 거 오케이. 일단 할게.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하나. 오늘 초유니 브이앱을 했는데 너무 뭔가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게임도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음, 또 만나요 어, 네 저도 약간 이렇게 평소에 저희가 노는 걸 아, <웃음> 어, <제가 웃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항상 이런, 이런 텐션으로 장난치는 네. 게 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네. 네네네조금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네. 네. 네. 어, 네, <웃음>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캔초아이! 캔초아이! 감사합니다! 캔플라였습니다!